어제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이 독송한 경전은 잘 아시다시피 관세음보살님 미 주인공인 관세음보살 본품이 되겠습니다. 이 관세음보살 본품은 어, 법화경이라는 경전에 수록되어 있고 어, 여러 품 중에서 법화경의 여러 품 중에서 관세음보살 본품이 도드라지게 수지 독성되어서 분가 독립을 해가지고 관세음 보살 보문품이 관음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이라는 것은 여러 품이 모여서 경이 되는 것인데, 어, 경, 다시 얘기한다면 경 안에 품이 나눠져 있는 것이고, 어, 그런데 이제 관음경이 원래 품이었다가 비중이 높아지니까 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 원래 출처는 이제 그 법화경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법화경의 사상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만동한중일를 아, 중심으로 한 동부가 소위 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승 마하야나 불교의 교학에서 핵심적으로 두 개의 지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화엄사상과 법화사상이 되겠습니다 양대 쌍벽을 이루는 것이죠 마치 외모로 보면 해유스님하고 정무스님하고 양대 쌍벽을 이루듯이 이렇게 이제 사상적으로 쌍벽을 이룬다고 라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화엄경을 바탕으로 한 사상을 화엄교학 그러고 어, 법화경을, 사, 법화경을 바탕으로 한 사상을 법화교학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천태교학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유는 뭐냐면 천태 지자 스님이 법화경 사상을 집대성해서 천태 지자 스님이 워 훌륭하고 큰 스님이고 대단하신 분이래서 법화교학이라고 안 하고 천태교학이라고 그랬다고 라 하는 겁니다. 천태지자 스님이 천태산에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천태지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천태지자 스님이 법화경 사상을 집대성했고 그럼 법화경의 사상, 천태교학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걸 다 얘기하면 여러분들 머리에 뭐가 난다. 지진과 더불어 종기가 나요. 어, 그러니까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어, 삼, 어제 얘기했던 거예요. 삼재 원융 요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일념 에, 삼천, 또 일심 삼관. 뭐,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대충 그렇습니다. 삼재원용은 뭐냐면, 석삼자에다가 제 자는 진실하다, 사실이다, 이런 뜻이에요. 사성제의 재입니다 진실한 것이 무엇이냐, 사실인 것이 무엇이냐, 우주가 어떻게 비롯됐고,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에, 그, 나타나고,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뭐 이런 것이 사실이냐 아니면 은 불교에서 얘기했듯이 성주개공을 거듭하면서 인연생 인연멸을 하는 것이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유 이거 참잘 써먹어 접시를 주님이 창조했다 이것이 하나의 사상이고 접시는 인연생 인연멸이다 조건이 에~ 조건이 부합해서 접시가 만들어져 조건이 다하면 접시가 아닌 것이다 다시 된다면은 흑불 에~ 바람 에~ 또 뭐야 어, 지수 화풍 응~ 지수 흙 물, 화불 바람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원료로 해서, 주된 재료로 해서, 여기에 유약이 붙고 사람의 물리적 힘이 가고, 뭐, 디자인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만들어졌다. 이것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 조건이 흩어지면은 접시가 아닌 것이다. 다시 된다면, 이거 접시가 깨져가지고 다시 돌아가면은, 일테면은 접시의 기능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흙, 물, 불, 바람으로 다시 돌아갔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것을 접시가 본래 있지 않고 인연생 조건이 형성돼서 접시가 만들어졌고 조건이 다 흩어지는 것이다 본래 있지 않다 어? 어. 그걸 이제 뭐냐면 무명무상절일체 그래요 우리 세련되게 다시 한번 따서 세봐요 무명무상절일체 어.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법성계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아야 되지 이런 이 정도도 모르고 이를테면 우절에 리 다닌다면은 다닌다고 하지 말고 바울교에 다닌다 그래 응? 아니면 저기 무슨 S사나 무슨 이런데 다닌다 그래 기본적으로 착착 나와야 돼 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뭐 이름도 없고 상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에 죄라고 하는 거 삼재. 에 예, 제라고 하는 것세 가지 우주적 중생들이 살아가는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사실 인바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세 가지는 나누어지지만 원융 서로 통했다라고 하는 걸 삼제 원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세 가지는 뭐냐? 이게 이제 하나는 공이고 하나는 가고 하나는 중이다. 공과 중 같이 한번 해 봐요. 공과 중. 어, 공제, 가제, 중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제 얘기, 얘기했던 거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시 들어도 괜찮을 거예요 공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현상적으로 이렇게 있다라고 보이잖아요 다 연등도 있고 부처님도 있고 탁자도 있고 뭡니까 마이크도 있고 헬스님도 있고 그런데 이 있기 있는 것은 공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 가에, 가라는 건 가짜 임시, 임시 그러거든요. 모든 존재하는 것이 가짜 임시적인 것인데, 마이크도 가짜 임시적인 것. 본래 있지 않다. 임시적인 것이다. 이게 이제 가제거든요. 이것도 임시적인, 임시적이지 않은 것은 존재해요, 없어요.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임시적이지 않은 건 존재하지 않아. 모든 건 성주계공, 상주위멸을, 생주위멸을 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 그러니까, 이 가, 가제, 이 가가 있는 것은 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공성. 이 공성은, 그러니까, 이, 이 접시가 접시 이전에 공성이 있어서 접시가 되고 공성을 내재하고 있고 공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고 공성이라는 거 없다가 아니고 텅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텅 비어있다라는 것은 거기에서 만물이 드러날 수 있다고 라 하는 겁니다 공하기 때문에 열매도 되고 그 열매를 먹게 돼서 에너지도 되고 에너지가 있으니까 남녀가 손을 잡고 뽀뽀를 하고 해도 낳고 또 이제 에 그래서 이제 에너지가 또에너지를 머무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대장 소장을 거쳐서 어 똥을 싸고 똥을 싸가 다시 돌아가고 돌아가는데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이 거기에 달려들어서 그것을 또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먹고 그러잖아요. 그지 똥을 가만히 분석을 해 오늘부터 현미건 갖고 똥 싸가지고 거기 다 앞에 보고 이렇게 응 계속 그 연구해봐요. 통찰 관찰을 해봐. 그러면 이 똥이 우주가 된단 말이에요. 그 안에, 어, 삼나반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서로 달려들어서 중중무진으로 집이다. 아니면은 이거 먹을 것이다. 해가지고 전부 중중무진으로 계속 엮여서 존재하게 돼 있다. 그래서 다시 또내 입으로 돌아온다. 이 모든 근원적인 것이 공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는 게 아니고 공성은 어, 일테면, 만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 모든 게 변화하는 것이 공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장 소멸을 얘기하고 업장 소멸을 하고 난 다음에 뭐가 있느냐? 공성이 드러나요. 본래 마음이 드러난다. 본래 마음이 드러나면은 그 안에서 만상을 드러낼 수 있는 자제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리는 놈, 어, 언어를 잘하는 놈, 또 컴퓨터를 잘하는 놈, 무슨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본래 마음 안에서 다 드러나는 것이고 드러나서 현상 임시적인 거래 임시적인 것 가재 임시적인 것. 축구를 잘하는 누구요? 그 축구 잘하는 놈 어, 있다고 쳐. 그 놈이 축구를 잘하는 것도 임시적인 거예요왜 그러겠어? 아, 늙으면 못해. 왜 그러겠어? 아, 죽으면 못해. 전부 임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시적인 것인데 그 전에 공성의 마음이 있으면, 공한 마음이 있으면 그 안에서 만상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심으로 돌아가면은 자제하게 삶을 창조하고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쉽게 더 얘기를 하면은 서방 얘기를 해야 더 쉽게 알아들어. 서방이 고집불통이요. 업이 두터워. 업이 두텁다는 건 특성이 강하다는 거야. 자, 애고가 강하다는 거야. 그래서 도저히 맞춰 살 수가 없어. 웬수요 그런데 서방님이 어느 날 웬일로 절에 다니기 시작을 했어. 아, 업이라는 것은 본래 있지 않다. 자라는 건 본래 있지 않다. 자기 특성이라는 건 본래 있지 않다. 그것을 알았어. 작은 깨달음이 있었어. 업장 소멸을 하기 위해서 백일 천일을 열심히 피트에게 박터지게게 기도를 하고 참여를 하고 수행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바뀔까 안 바뀔까? 쉽지 않지만 바뀌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고집불통에서 아내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잖아. 맨날 닭대가리처럼 싸우려고 하고, 트집만 잡는 사람에서, 어, 이면 침묵하고 들을 줄 알고 받아들이려는 사람으로 바뀌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업장 소멸이 되면은, 본래 공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공한 마음이라는 건 자제하게 창조하고, 자제하게 쓸수 있고, 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이 공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천지 변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공심으로 돌아가면은 네가 네 업에 매이지 않고 갇히지 않고 끄달리지 않고 팔자 운명 숙명이라고 하지 않고 변화하는 삶을 살수 있다 살수 있다 이얘기예요 이게 공제공제의 의미란 말이야 응?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업장소멸은 곧 공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공심을 의인화로 표현하면 은 불성, 부처님 성품을 드러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자제함을 드러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또 다시 얘기한다면 진영, 진리와 여진 같이 됐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 진리와 같이 돼 있어요 안돼 있어요? 안돼 있잖아 진리라는 건 자제한 것인데 우주 만물은 자제한 것인데 여러분 자제하지 못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세상 만물은 다 변화하는데 여러분들은 머물러 있고 집착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수해 빨리. 그래 안 그래? 머물러 있고 집착하고 고집을 내세우고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우주 만물은 전부 머물러 있지 않다. 머물러 있지 않는 무상 공성이 진리인데 여러분들은 역천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지하고 반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팔자가 어려워지고 장애가 어, 어, 생기고 그런 거예요. 고통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고통 의 원인은 뭐라고? 집착이란 말 머물러 있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디에 머물러 있다 근원적으로 자에 머물러 있다 자 세상은 변했는데 자에 머물러 있단 말이야. 세상은 변했는데 응?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미얀마 사태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저께는 내가 한 두어 시간 걸쳐서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미얀마 사태도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은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과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살고 있다니까. 과거에 머물러 있다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런 것이다. 그래서 공성을 개발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는 어디에 있느냐 이 공성을 개발함으로써 원하는 건 모두가 성취가 될수 있다고 라 하는 게 관음경의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 가, 임시적인 것이다. 세상의 특징 하나가, 우주의 특징 하나가 생명이 사는 이 세상의 특징의 하나가 뭐냐면 가, 임시적인 것이다. 뭐든지 임시적인 것이 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상하고 품이 있고 지적으로 얘기할 때 인연생, 인연멸, 조건이 생하면 은 만들어지고 조건이 닿으면 흩어지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지 않는 현상에 드러난 것들은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어? 자복이 뽈그레작작하니 참 좋고 괜찮습니다만은 스님 엉덩이가 여기에 이제 부비고 어, 한몇 년만 지나더라도 낡고, 이거 다, 이제 자복으로서 기능을 잃어버려요. 응? 내가 왜 하냐면은, 내가 반스를 입어보니까, 나는 떨어뜨리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어느새, 이, 엉덩이 부분이 달아가지고, <웃음> 스님의 특징은 뭐냐면, 달고 떨어지고 찢어지고, <웃음> 그러더라도 그냥 입어, 뭐든지. 입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래 구멍이 뽕뽕뽕 나 있어 아 근데 그걸 보고 알아 아 나는 원치 않더라 세상은 이렇게 성적 해공을 하는구나 안단 말이요 그러니까 전부 임시적인 것이다 이 임시적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것이 반야지혜다 이해되세요? 이 얘기가 그 머리로 알면 아무 향이 없어. 그뭔 얘기냐면 전부 임시적인 것이다. 돈도 임시적인 거, 사랑도 임시적인 거, 사람도 임시적인 것. 사랑, 사람, 임시적인 것, 어, 너도 임시적인 것, 나도 임시적인 것. 그러니 뭐한다? 집착할 바가 있다 없다. 집착할 바가 없어요. 집착할 바가 없다니까. 사랑이 임시적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사랑이 얼마나 가짜. 이게 이제 가, 공, 가에 가는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인 것을 너무 잘 알죠. 어떻게 알아? 서방님 보고 알잖아요. 근데 서방님 보고 보다 더 디얼한 건 뭐야? 나보고 알아, 나보고. 각자. 응? 내 마음이 얼마나 임시적인가를 안다니까. 서방님이 정말 사랑스러웠다가 사그러들고, 왼수 같았다가, 다시 또돈 주면 좋아하고, 텀물 주면 좋아하고, 말 달들면 좋아하고, 그랬다가 말안 들으면 왼수 같고, 어,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부 우리 마음이 임시적이다, 임시적이지 않다. 임시적인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임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태사상의 핵심이 뭐냐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임시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리고, 움켜지고, 집착하고, 되네, 안 되네, 그러고, 사내중내 그럴 일이 아니다. 그렇게 사내중내 그러고, 매달리고, 움켜지고, 그러한 너도 얼마 안 있으면 한 방에, 어떻다? 훅 간다. 훅 간다. 미타의 보살님들이 저렇게, 저렇게, 본래 미타의 보살님처럼 이렇게 80, 90 이렇게 늙어가지고 이러고 다니지 않았단 말이요. 본래는 청춘이었단 말이요. 본래는 10대 꽃다운 나이가 있었고, 20대 화려한 나이가 있었고, 있었단 말이요. 그런데 한 방에 훅 갔다. 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 전부 임시적이기 때문에 집착하지 말아라. 사례 중내 안달복달 하지 말아라. 내려놔라.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대긴 뭐가 되겠어? 어? 나가, 나가기만 하면 안달복달 하고 살잖아.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공과 중의 중, 이게 중관, 이게 중, 세상의 이치가 뭐냐면 공성과 드러난 나 현상, 임시적인 것, 이것이 어느 쪽에도 치우쳐 있지 않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이제 중재, 중재, 이 가운데 중재, 중재, 그러니까 이게 임시적이지만은. 임의적인 것 안에 공성 있고 공성에 이, 이것이 이제 접시가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도 치우쳐 있지 않다 스님이 누누 얘기를 합니다만 스님이 사느냐 죽느냐 죽느냐 사느냐 뭐 같아요 삶에도 치우쳐 있지 않고 죽음에도 치우쳐 있지 않다 맞아 틀려요 맞지 우리가 산다고 하지만 죽는 거이 죽는다고 하면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느 쪽에도 치우쳐 있지 않다 맞죠 맞은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지만은, 봄이 드러났지만은 그 안에 가을, 겨울이 다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느 쪽에도 치우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응. 예. 우주 만물에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균형. 이게 균형이에요. 균형. 어, 연기가 균형이요. 그래서 이 균형이 뭐냐면은, 에, 이 중, 중도란 말이에요. 중도. 어이 이 세상에 있지는 이렇게 어느 쪽에도 치우쳐 있지 않은 공은적색이요 색은 즉 공요 그렇한말 스님 이 배열 일 때면은 공공 공적색색즉공 부증불강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고,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도 치우쳐 있지 않아 스님 홍수가 났으면 물이 늘어났으니까 늘어난 거 아닌가요 우주 전체를 보면은 균형이 잡혀 있어. 응? 어? 스님, 더럽지도 깨끗해. 똥이 더럽지 않나요? 야, 똥이 더럽다고 보지만은 그 안에서는 그 안에서는 똥, 똥을 세계를 살아가는 생명체의 세계. 거기는 찬란한 정토의 세계야. 아, 구대기가 생각을 해봐. 똥이 있으면 그걸 정토라고 생각하. 부처님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더럽다고 생각하겠어요? 구대기가 더럽다는 거 들어봤어요? 구대기가 똥 더럽다고 들어봤냐고?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이해돼요?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세상의 이치가 이렇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게 이제 법화경을 사상을 바탕으로 한 천태스님이 얘기한 거예요 공과 중 삼재가 서로 원흉 서로 이렇게 통해 있다 공은 공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색을 포함하고 있듯이 공과 임시적인 것이 서로 통해 있고 이것이 어느 쪽에도 치우쳐 있지 않다. 이것을 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관이에요. 이것은 이제 일심상관이요. 오직 한 마음이 있어야만이 이세 가지를 제대로 볼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한 마음. 무지를 떠난 마음, 지혜, 그러니까 무지, 무명. 어, 전도몽상, 업성에 가려진 그 마음으로는 볼수 없고 오직 한 마음, 깨달음의 마음이 있어야만 이것을 실체를 볼수 있다고 라 하는 거예요 이게 일심삼관이에요 예, 어. 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대상과 부합하는 거야 세상의 이치와 부합하는 거 부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뭐가 돼야 된다? 마음이 일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심, 일심이 일심 돼야 이세 가지 이치와 부합된 진여 진리와 대상과 같이 되는 것이다 법성, 불성과 같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심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단 일심이 돼야 될거 아니겠어요 우주이치와 부합되려면 삼관과 이세 세 가지 삼제와 공가 중과 부합되려고 하면 일심이 먼저 돼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머리를 좀 돌려봐. 그래 안 그래요? 어? 그러면 일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심이 되기 위해서 관세형 보살님을 지극히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에 앞뒤 내용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 전개가 되는데 결론은 딱 핵심은 너무 쉬운 내용으로 관세음보살 봉품이 저개가 돼요. 실천되는 건 뭐냐면, 어려울, 어렵고, 머리에 지진나고, 종기나고 이런 거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 성취될 수 있는 행위는 뭐냐, 방법은 뭐냐, 관세음 보살님만 불러라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관세연 보다, 관세연 보다, 관세연 보다. 하면은, 일심이 돼. 일심이 되면은, 거기에는 자가 없어. 업성이 없어. 자제함이 있어. 자제함이 있으면 은 대상을 그대로 볼수 있어 우주와 그대로 하나가 될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기업성에 소멸됐으니까 자제함이 있는 거 자제함이 있으니까 원하는 건 성취가 되는 것이고 이해 되세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을 지극히 부르면 은 거기에서 모든 방편이 드러나서 일체 고통은 사라지고 일체 원은 성취된다는 라 내용은 결국은 일심삼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의 마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관세음보살님 지극히 부르면 은그 안에 공성이 드러나고 그 안에 만상을 일으킬 수 있는 자제함이 있는 것이다. 이해되세요? 어 그래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휴대폰이 있어요. 스님 어렸을 때나 여러분들이 옛날에 달구지 타고 다닐 때 자가용 말고 달구지 타고 다닐 때 휴대폰은 상상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죠 근데 그러니까 세상은 휴대폰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어 상상도 할수 없어 생각도 할수 없어 달구지만 타고 다녀야 되고 편지만 써야 돼뭐 소식 전화 날려면 은 그래야 돼 그것이 딱 머릿속에 잘 잡혀 있으면 이것은 뭐라 그래? 이걸 우리는 고정관념업이라 그래 리어커만 타고 다녔으니까 리어커 이상을 생각을 못하는 거야 말만 타고 다녔으니까 자동차를 생각을 못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랬는데 그걸 업이라 그래 지치 경험에서만 드러나는 생각 그걸 업이라 그래 그런데 어떤 현자가 나타나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런 것들은 전부 네가 만들어놓은 착각이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모든 건 임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리어꺼도 임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리어꺼가 영원하지 않다. 네 생각만 무너뜨리면 또 다른 세상이 있다. 본래로 돌아가라. 리어꺼를 버리고 본래로 돌아가라. 라는 걸 알았어. 법화사상을 알았어. 부처님 사상을 알았어. 어? 그러면 이제, 그러면 리어꺼를 버리고, 뭐가 있지? 하면서 자동차가 나오고 하면서 휴대폰이 나오는 거야. 이해 돼요? 뭐가 있지? 할때 뭐가 있지? 하는데 금방 막 자동차가 나오고 휴대폰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금방 안 나오죠 금방 나올 것 같으면 내가 만들었지 안 나오죠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간절함 간절함 아 간절함 지극하게 응? 우리 민주화를 이뤄내야 돼이 역압 속에서 벗어나야 돼 경제적 성공도 해야 돼. 우리도 잘 살아봐야 돼. 이 간절함이 있으니까 성취가 된다. 응? 응, 그런 거예요. 그 간절함을 우리는 일심이라 그러고, 무심이라 그러고, 그 간절함을 부처님을 찾는 거, 관세부 사람을 찾는 거, 장부 사람을 찾는 거. 여기에서, 예, 만상이 다 드러나고, 원하는 게다 성취가 되고, 일체 고통이 다 소멸되고, 일체 안락이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심이 중요하냐고. 얼마나 기도가 중요하냐고. 그러니까, 기도나, 기도나, 수행이나, 다 결국은 한 가지예요. 연불삼배를 얘기하는데도 결국은 한 가지인데, 한 가지 뭐냐면은, 본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주와 합일되는 거예요. 부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지극함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 손가락 쪽쪽 빠는 거, 다리 달달달 떠는 거, 술 맨날 퍼먹는 거 이런 것들 하나도 고치기가 어려운데 그 업이잖아요. 고치기 어려운데 내가 다생에 지은 업을 소멸시키는 데에는 얼마나 지극한 마음이 필요하겠는가 그래서 하루에도 수만 번의 번뇌를 일으키고 수만 번의 갈등을 일으키는 중생들이 오직 그걸 다 저버리고, 일심 하나만 생각하기라는 건 쉽지가 않다. 그러나, 지속, 반복, 규칙, 집중으로 하다 보면은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돼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미련한 곰탱이냐면은, 백년 사는데 그것이 막 영원한 것처럼, 아우, 나 백일 기도했는데 왜안 되지? 한일년 기도했는데 왜안 돼? 서로 1십 년이나 다 했는데, 응? 뭐가 좀 되는, 그냥 다열 가지면 다열 가지대로 성취가 돼야 되는데, 한 일곱, 여덟 개된것 같은데, 왜 이건 안 되지? 이런 생각 한단 말이요. 그런데, 우주 겁의 긴 시간 동안에, 우주 겁, 헤아릴 수 없는 긴 시간에, 우리가 윤회를 하고 살았는데, 좀이 자리에 와가지고, 한 백일 하고, 일년 하고 했다고 하면, 얼마나 폭폭할 일이요. 세상에 얼마나 폭포갈 일이 그래 안 그래? 응? 평생에 자식 키워놓고 자식은 하루 와서가 하루도 아니, 하루에 한 시간 뭐 했고 나 효, 효도 다 했다 하는 것보다 더폭포갈 일이 더폭포갈 일이라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쨌든간에 그냥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일상 안에서 이렇게 이제 예, 지속 반복 규칙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수행하는 거 언제나 어디서나 관세음보살 언제나 어디서나 시장보살님 하면은 그냥 딱그 임계점이 있어요. 이게 안 되는 듯 하더만 어느 순간에 딱 된단 말이요. 물 끓을 때안끓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냥 안끓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끓기 시작하잖아요. 그 임계점이 있단 말이요.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 악되는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못 참아가지고 그걸 못 참아가지고 왜안 끌냐고 처음부터 불 때놓고 1분이라서 왜안 끌냐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중생들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능엄경에 이제 마무리할게요 능엄, 나는 햇소리 안 하는 사람이요 내가 능엄경에 연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또 보일지 모르겠다 또 안경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응. 응. 시. 안경을 안경. 시방의 열애가 중생을 연민함은, 그러니까, 이 시방세계의 부처님이 중생을 연민함은,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과 같은데, 같은데, 만약 자식이 달아나 버린다면, 비록 어머니가 생각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에? 자식이 집구석을 벗어나서 어그 가출해가지고 엄마 말을 안 듣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얘기예요 음에 자식이 어머니를 생각함이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함과 같을 때 어머니와 자식은 여러 생을 지나더라도 서로 어긋나거나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능엄경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이것을 다시 표현해가지고 이제 뭔 얘기냐면은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엄마는 지극히 자식을 생각해 언제나 어디서나 왼수 짓을 하더라도 생각해. 그런데 그 자식놈이 어빈많아가 집구석을 나갔어요. 말을 안 듣고 그런 자식 많이 있어요. 나갔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아무리 잘하려고 하더라도 그 가피는 없어. 그런데 그 자식이 참회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 법당을 돌아와서 관음을 찾고 시장을 찾고 우리 어머니를 찾는다고 한다면 서로 상응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인데 이 서로 상응하는 것을 어떻게 상응하는 것으로 표현했냐면 몸뚱이가 반드시 갈때 그림자가 따르듯이 네? 이 몸뚱이가 항상 그림자가 따르듯이 우리가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면은 거기에 에, 가피는 따르게 되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그렇게 된, 된다는 거예요. 이 몸뚱이 갈 때마다 지장보살, 지장관전보살, 신메장보살, 신메장보살, 대단하냐면은 가피가 따르게 되어있다. 그림자 따듯이 해라는 거예요. 연부를. 그림자 따